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크립토입니다. 오늘은 피클 매매전략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인베스트크립토 아카데미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차풀과 피클 두가지 서비스로 나뉩니다. 차쿨은 차트스쿨의 약자로 기술 분석 이론의 올바른 해석과 실전 활용에 초점을 맞춘 인베스트 크립토만의 실습 위주 강의입니다. 피클은 프리미어 클럽의 준말로 인베스트 크립토의 최고의 회원들께만 제공되는 프리미엄 복합 서비스입니다. 오토트레이딩 시스템인 오토복과 기술 분석을 통한 매매 전략 대시뿐 아니라 기술 분석 이론 교육, 포트폴리오 상담, 그리고 별도 라운지 채널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피클의 매매 전략을 200% 활용하기 위한 필수 정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클에 가입하게 되면 얼러트 채널과 라운지 채널에 입장하게 됩니다. 얼러트 채널은 매매 전략과 각종 고급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일방향 채널입니다. 매매 전략에는 거래소와 페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략에 제시된 거래소와 기축 통화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전략을 올바르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트 마켓 차트로 전략이 제시됐는데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전략이 제시되면 대시보드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대시보드는 제시된 매매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베스트 크립토만의 전략 공유 게시판입니다. 대시보드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략이 게시되면 오픈, 종료되면 클로즈로 구분되며 각각 알러트 채널에 해당 내용이 전파됩니다. 포인트는 매매 전략의 세부적인 EP, TP, 그리고 SL을 말합니다. EP는 엔트리 포인트로 진입 시점, EP는 타겟 포인트, 목표가, SL은 스탑로스 손절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종목의 가격이 각 포인트에 접근하게 되면 알러트 채널에 해당 종목에 대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략에 맞춰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가는 해당 종목의 현재 가격을 말하며 현재가 기준 증감률은 EP 대비 현재 가격에 대한 증감률을 말합니다 해당 전략이 클로즈 되면 수익인지 손실인지에 대한 청산 결과가 기록되며 최고 상승 지점에 대한 수익률이 기록됩니다 이 밖에도 상장 정보 매집 정보 등에 의한 전략도 종종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기술 분석에 의해 포인트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이슈에 맞춰 포인트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열러트 채널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 크립토 스태들은 피클 회원분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독료의 배는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피클에서 더욱 오래오래 뵐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베스트 크립토였습니다.